문재인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 다음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최초에 냈던 개정안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부칙이 있었지만 본의를 회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경과조치 부분이 빠지고 법안 공포 후4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범죄는 경찰에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재명 대장동 관련 수사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문재인 관련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관한 수사 문재인이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전체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결국 함동훈 법무장관 내정자라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충분히 독려해서 속도감 있게 문재인 이재명의 단죄를 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방법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의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서 문재인 이재명을 잡아들이는 것 또한 마지막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것은 사실상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체계상 새 정부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올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새로 탄생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참여정부는 절반의 성공도 못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라고 토로했던 바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청와대 기자간담회와 jtbc 인터뷰 에서 자신의 지난 5년에 대한 치적 그것에 대한 자화자찬과 내로남불식 궤변을 잔뜩 쏟아냈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 노무현의 인간적 면모와 자신의 잘못은 늘 유체이탈화법으로 변명하고 뭉개던 문재인의 궤변이 오버랩되면서 남은 며칠을 기다리는 게왜 이렇게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